아니고 군복불 아닌데 클러츠야 어, 신나다 신나다 어, 저는 목걸이요 아 우, 불편해요 목걸이 하는 게 그래가지고 목걸이가 더 좋죠 근데 어, 전둘다 없어도 됩니다 네. 가방 필요 없습니다 그 네. 목걸이 클러치 하나 포기한다면? 클러치 포기하죠 필요 없는데 빅머니 클러치 클러치요 클러치 포기할게요 저는 저... 목걸이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거라서 팔긴 좀 오놓고 저 내일 저 뭐고 다음부터 에코백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안 쓰고 클러치 다음 에코백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 가 이거에 대한 주제인 거 같아가지고 근데 저 원래 <웃음> 목걸이를 안 해가지고 저 원래 가방을 안 두고 다니는데 불편해가지고 나 이번에 하나 싼 걸로 하나 샀어요 인터넷으로 포기하다건 클러치요 네, 지금 금목걸이 하고 계시는 거네 저는 클러치를 포기했어요 지금 금목걸이 하고 계시겠어네아가럼 들고 다니죠 차가 차가 있고 주머니가 있으니까 놓고 다니는 이죠 저는 클러치 포기하겠습니다. 네, 있긴 한데 아둘다안 하고 다녀좀 모습이 좀 그런데 이제 들고 다니기 네, 평소에는 이제 좀안 들고 다니게좀 됐어요. 가방을 포기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오버스 네, 기 금목걸이는 항상 차고 다니세요. Siempre oro, siempre oro. 항상 금목걸이. 선택하겠습니다 Eu t e n g o u n a o <웃음> r 네. o 네, 백팩 하나 있고 이제 목 금목걸이만 있으면 된대요. 차 s t á bien, me gusta. 마음에 들더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Sí, 네. pero no porque todo el mundo la usa. 구입할 생각은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대요. 이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라는 것 같아요. 예. <웃음> 저는 클러치가 없습니다. 클러치가 없어요? 네. 아... 전둘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금목걸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처음이지? 어, 처음이요. 어. 더싼 거를 포기할게요. m y Tommy. t o m 금목걸이가 더 비싼가? 저는 둘다안 할래요. 아,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멀쩡합니다. 저는 클러치요. 네, 클러치는 좀. 저는 클러치요. m m y Tommy. Tommy. t o 클러치 안에 금목걸이넣고다니면 넣어, 되잖아요 캐션에 왔으면 클러치 금목걸이를 포기하겠다 금목걸이 살 돈을 통장에 넣어 놓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하셨다 안녕하세요 형못 포기하실래요? 다 포기해도 돼난 금목걸이 저는 금목걸이요제 아, 16년도 어. 20살